네 지금 서울 양재이 t 센터로 가고 있어요 오늘 거기서 코믹월드를 한다는데 2층에서 크루세이더 퀘스트 행사 부스가 있다고 하네요. 음, 코미골드를 가는 것도, 게임 행사를 가는 것도 처음이라서 설레고 긴장이 되네요. 과연 어떤 행사를 할지. 최근 미세먼지가 많다고 해서 걱정했는데, 아, 날씨가 아주 좋네요. 양재까지는 전철을 타고 가려고요. 7년 전에 양재 하나로마트에서 노가다 뛸 때는 전철이 없었는데 아, 세상 참 좋아졌습니다. 네, 그럼 전철을 타러 가볼까요? 전철을 타고 가려고 했는데 친구가 차로 태워준다고 해서 같이 타고 갔습니다 1시간 20분 걸릴 거리를 차로 가니까 30분 만에 도착하더라고요아 이래서 다들 차를 사는건가 행사장에 도착하니까 와... 고미골드랑 같이 해서 그런지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줄을 서서 입장권을 구매하고 들어갔는데 클럽처럼 손등에 도장을 찍어주더라고요. 아 물론 저는 클럽을 가본 적은 없고요. 들어가서 바로 2층으로 올라가면 크케 부스가 있었는데요 와 갓겜 클라스 양재까지 30분만에 왔는데 여기서 2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보통 친구들끼리 오거나 연인들끼리 오는 팀이 많았는데 가족 단위로 오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가장 기억에 남는 팀은 엄마와 아들이 온 팀이었는데요 어머님이 넉넉한 75개승으로 고매님을 3초컷 내고 가서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게 여성분들도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근데 왜제 채널 성비는 남성이 100%일까요? 아... 왜 눈에서 땀이 나는 걸까? 기다리다 보니까 슬슬 제 차례가 다가왔네요. 앞에 까마귀 코스튬 플레이를 하신 분이 있던데 상향 축하드립니다. 행사는 돌림판을 돌려서 걸리는 상품을 주는 거였는데 제가 갔을 때는 나노블록 밖에 없더라고요. 하지만 여기에 게임 쿠폰 3장 그리고 공책을 넣어서 주셨습니다. 편집을 하면서 느낀 건데 와 제가 정말 못생겼다는 거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 친구한테 소개팅 왜안 해주냐고 때를 썼는데 참 미안할 짓을 했네요. 네 그리고 2시에 고메님이 오셔서 신선전 이벤트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신선전은 화면을 통해서 모두가 볼수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저를 알아보는 분이 있을까 조마조마하면서 했는데 다행히도 아무도 모르시더라고요더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네 행사도 모두 참여했고 원하는 상품도 모두 얻었으니까 다시 차를 타고 집으로 와서 집 근처 중국집에서 늦은 점심을 먹었습니다 주말에 시간을 내줘서 같이 가준 친구에게 정말 고마웠고 야외에서 촬영을 한다는 게 보통 일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브이로그 하시는 유튜버 님들 정말 존경합니다 네, 그리고 카메라를 키면서 밥을 먹으니까 어, 아주머니께서 갑자기 음료수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행사 참재미있었고요 다음에는 초청을 받아서 갈수 있을 만큼 더 노력을 해야 되겠네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